Um, House of Miracles, uh, the guy who sings it, I saw on a Christmas special with my wife and my mom. I saw another song he did, and then that was on his new album. And it just had the biggest, like, pump me up type moment that I can play as I'm pitching. And, uh, so yeah, it, it gets me fired up. What's this? I was, uh, in J.U.'s Flowers, so I, I stole it, so I can gift it to my wife. That's <laughs> not a person, isn't it? Oh, it's <laughs> a person. 그 처음에 헤이 미스터 갤럭시 그게 좋아가지고 거기에 꽂혀서 했죠 저는 윤수가 추천해줘가지고 저 등장국 to 아닌데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아저 이거 왜 골랐는지 하는 거예요 그쵸. 아 그냥 뭔가 노래가 좀 좋아가지고 예전부터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뭘 하면 좀 신날까 좀 하다가 좀 결정하게 됐어 파라다이스 면은 헛보다 어, 남자 네. 아 봤는데 이거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보긴 봤는데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요 처럼 타고만 챙기셨나요? 아 아까 7행인가에 봤는데 경기 끝나니까 없어졌더라고 누가 신경... 누가 신경인 같은 윤수가 추천해 줬어요 아, 오랜만이겠어 예전부터 해, 했던 노래고 진짜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어... 마 t v 잘했습니다 <목소리> 아... 난저 너무 오래됐지 난 스물... 스물 한살때 호주, 호주에 전주년을 갔다가 그때는 이제 빨래를 안 해줘가지고 어린애들끼리 이제 빨래를 선배들거 모아가지고 빨래를 하러 다녔을 때 리조트에서 이제 세탁실에 가가지고 그때 내 후배였던 이왕기 선수랑 그때는 인터넷도 잘 안됐지 와이파이란게 없었으니까 몇 살이니? <웃음> 근데 그때 노트북에 저장돼있는 음악을 들고 갔다가 와 등장 하면 뭐할까 뭐할까 하다가 저게 낙자됐어, 나 지금 몇년째 쓰고 있어, 저걸이? 저는 이거 너무 옛날인데 이거 팬분들이 정해주셨어요 그때 공모해가지고 그때 채택된 거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써있네저 네, 이거 만들어줬어요저 없는데요 마음에 드등장 없으세요? 없네요 모를게요,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 만족하시나요? 아, 네. 이쁘게 아, 잘 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핑크지? 이본데? 아! 잠깐 뒤로! 잠깐 뒤로! 저 트레이너가 하라고 해서요. 그 노래 좋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저보고 하라고 해서 시켰어요. 가세요 하라고요? 뒤로! 뒤로! 잠깐 가세요. <웃음> 저, 저요? 저안 적었나봐요. 안 <웃음> 적었나봐요? 네. <웃음> 뭐 하고 싶은 긴장고 있으맞요 아, 아유, 가을 아침 u l a Lula. n i 날개 t e n i g a 습니다 룰라 어떻게 n i g 요왜 다시 오셨어요? e n i g a 하 e Nigate. Nigate. Nigate. Nigate. n i g a t 네? 있으셨, 스잖아요 등장곡. <웃음> 나 진짜 온라인 <몰라요>. 맨날 바꿔봤어. 타승이는 <웃음> <웃음> 안될만 어떻게 등장곡이 있어? Yeah, 네, 일본에서도 이 등장곡 사용하고 있었고 이 노래도 좋고 해서 쓰, 쓰고 일본에서 사용했을 때 우승도 할수 있어서 좋은 기운이 있어서 계속 이어서 쓰게 됐습니다. <목소리도> 우리 저작권 거작권이... 있 <목소리도> 네, 네 노래도 네. 네, 이 노래 되게 리듬이 커라고 좋아해서 보러 보게 네, 됐습니다. 아, 현역 때? 네, 현역 때. 네. 예, 네. 저는 그 슈퍼맨. 바바바밤, 바바바밤, 바바바밤, 바바밤 그거 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스파오체. 네, 문마이션. 그냥 그 노래 마침 듣고 있었는데. 다들 적으시더라고요 거기 질판에 그래서 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네고이 <웃음> 장복 <정도. 웃음> 제가 딘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21살이라서 21 <웃음>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형이 저요? 네저 아직 하고 싶잖아요오 네? 네? 네, 무슨 컨셉이세요? 어? 특별하잖아, 아무튼. 찾아봤는데, 그냥 귀찮아. 자작곡이 네. 뭐야? 네. 네, 추천해주세요. 제가, 어... 아 근데, 근데 노래가 뭐, 너무 좋으면, 은 뭐, 타석에서 뭐, 그 노래 들려가지고. 네, 저, 추천하는, 저, 추천 한 네. 네. 받겠습니다. 네.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님 먼저 해. 저, 저 없어요. <웃음>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이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등장곡을 고른 이걸로 고른 이유가 돼. 저게.. 모르겠어요. 왜 골랐는지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멜론 플레이 리스트에 있다가 아 이거 좋네 하고 한것 같아요. 별다른 이유 없고? 네. 뭐 그게 딱 이유는. 저 없어요. 찾아봐야 돼. 제 사실 이 호미들이 힙합 가수거든요 제가 원래 힙합을 많이 안 좋아하는데 요즘 듣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비트가 좀 신나는 것 같아요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제가 한건 아닌 것 같은데 나오는 거 네. 근데 뭐죠 이거? 제가 쓴건 아닌데 어? 맞나? 잘 모르겠네요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네, 네. 타석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 그거 말씀하시는 거요 그렇죠. 그, 근데 제가 한게 그거 아니었는데 그게 어, 나오는데. 원래 뭐였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스펠링으로 썼는데 그게 안 나와서 아못 찾으셨나보다 했는데. 노래 세레모나가 있셨어아세레모니두개 생각 두개 생각했는데 근데 이것도 있고 소금도 있었는데 내일 가서 소금으로. 알겠습니다. 제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저는 친구가 만들어줘서 신인 때부터 쭉 쓰고 있, 있어가지고 뭐, 바꿀 예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막 1분에 와가지고 등장 음악을 뭘로 할지 고민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친구가 어?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볼게 라고 해서 네, 우디가 만들어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수고하셨니다규민 네. 형이 해라 가지고 규민 선수가요? 네, 규민 형이 그 작두 한 타라고 근데 저기 진짜 지금 작두 타고 있네요 음.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죠. 파이팅 라라라라라. 저요? 킹이 요 왕이 되겠다고마음대어지금 음. 아직 아직 좀 이런 바람 하긴 좀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맛있어? 맛있겠다. 웃음>